상승음악감상코너 룰렛을 돌려갖고는 그냥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리는 고딴 시간 콜트 음감회! 그렇지 여러 가지 더 소리질러봐 그렇지 아. yeah. 이분이 나오셨어요 저품격 음악코너입니다 콜트 음감회 진행해볼텐데 <웃음> 자 오늘 정말 특별한 분 모셨죠? 저품격 음악코너에 이분을 모시다니 예예 예. 다 여기를 다녀가십니다 이렇게. <웃음> 그런가요? <오늘> 나오실 때마다 <웃음> 네아 예. 이분이 오시니까 너무 비신합니다. 여기에 그냥 별이 온것 같아요. 어 좋아요. 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역시 백현입니다. 브라이크!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2017년에 나오시고 네. 3년 만에 네. 아 솔로 앨범으로. 제 전세가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아, 아닙니다. 전세가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너무 캔디를 많이 예. 먹어. 캔디 거.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녹는다면서 입에 한번 들어가면. <웃음> <웃음> 이미 심지어 우리 균성 씨가 이 대세를 따라가듯이 네네. 이 캔디 노래를. 네, 예, 커버를 하셨다면서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어... 커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의 인연은 어떤가요? 어, 이제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음, 음. 이제 음악 방송이나 뭐 이제 푸, 뭐 같은 프로그램에 잠깐 출연한 적도 있었고, 어허허. 그래가지고 근데 막 이렇게 얘기 나누고 막 이런 거는 또 좀. 좋은 인연이 될수 있겠어요. 그때 잠깐 잠깐 인사 네, 인사만.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셨어? 들었어 혹시? 그 네, 어제 저도 들었어. 아, 너무 고마워요. 그 아. 이제 알고리즘에 이제 한 걸리... 배님들께 아. 항상 뜨기 때문에 아, 진짜 진짜. 많이 봐가지고 오. 너무 고맙다. 네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어땠어요? 너무 감미롭더라고. 요 어, 저는 백현 씨처럼 그 리듬감에 이렇게 딱딱 맞춰서 맛을 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미롭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박자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운 곡이에요. 근데 이거 춤추면서 또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네. 와, 야 그러면 진짜 어려울 것 같죠? 춤추면서 하면. 그럼 거의 불가능 아니에요? 진짜? <웃음> 아니 진짜 불러보시면 알아요. 다 노래방 가서 어. 캔디라는 노래를 불러보시면 어. 이 노래가 얼마나 어려운 노래인지를 아실 거예요. 좋아요. 이제 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현 씨. 캔디! 자, 홍보하시죠. 이미 뭐잘 됐지만 잘 네. 되고 있고. 어... 캔디라는 곡 소개를 일단 먼저 해드리면 아, 그럴까요? 네. 어, 아, 다른 소개. 어? 뭐, 뭐 어떤 거? 뭐 원하시는 것이죠. 어 캔디는 사실 그지 트렌디한 좀 이제 R&B R&B 곡이고요. 음. 그리고 가사는 또 이제 저 백현이의 뭔가 다채로운 매력을 어 사탕 그 캔디의 맛에 아유! 표현해가지고 아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네, 약간 좀네좀 네, 좀 이렇게 위트 있는 그런 가사를 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소개할 때 그런 거예요. 저균성의 마음을 담았어요.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어, 아 그럼요 할수있죠 아, 근데, 그럼. 근데 저는 이제 왜 아우 했냐면 어. 캔디잖아요. 어 캔디가. 그러니까 캔디를 어쨌든 이렇게 막 빨아 뭐 어. 먹기도 하고 뭐 할타 먹기도 하고 고개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어, 어. 그런 걸 생각하니까 순간 너무 이게 막 이게 아, 막 야시시 두근두근.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런 게막상상이 되는 거예요. 백야시가기 어. 아, 디가 예, 옆에 감사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백야시 자체가 달콤한 캔디. 아. 앨범 선주문량만 73만 장. 헐. 야. 대박이다. 아이땡즈 탑 앨범 차트 전세계 69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 대단하네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남자네요. 음 무슨 맛 사탕이에요? 이게 무슨, <웃음> 무슨 맛 캔디입니까, 이거? 아 사실 이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어. 근데 사실 이게 저를 막 어떤 맛으로 표현하는 <웃음> 이게 약간... 저도 이제 어, 조금 이제 데뷔한 지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데뷔 초 때는 이제 막 이제 막 열정을 가지고 막아 저는 어떤 맛 캔디입니다, 막 이렇게 <웃음> 얘기할 수 하겠는데. 있는데 요즘에 약간 좀 이런 짐을 또 이제 받은지 오래돼가지고 아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딸기맛 사탕에 비유했습니다. 아 저는 약간 자몽 쪽으로 아, 네. <웃음> 상큼한 자몽을 좋아해 갖고 어떤 맛 사탕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벌꿀맛 사탕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웃음> 아니, 이게 벌 몸. 벌꿀맛. 아 몸을 생각하시는예요 그러니까 녹이다 보면 안에 어. 벌꿀의 액체가 툭하고 터지면서 네. 입안에 싹 감미롭게 이렇게. 그 벌꿀맛 사탕 참 너무 좋더라고요. 노을은 어떤 맛 사탕일까요? 노을 전체는 나는 누룽지 맛 사탕. <웃음> <웃음> 예, 고승우하게 아 이렇게, 싹, 네. 이렇게 노래 잘하니까. 저희는 뭐다졌죠 노을은. 네, 아, <웃음> 깠는데 없는 거죠 사탕이 뭐 쓰레기가 있는 뭐 어떤 그런 느낌이 아, 아니에 그러니까요. 네. 이번 앨범에 총 수록곡이 어, 몇 곡이 들어 있습니까? 일곱 곡 들어요. 일 곡입니다. 곡, 네. 곡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노래들이 어, 들어요? 어곡 제목은 이제 Are, Are You Writing? 이라는 또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번지라는 노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Love Again l o g a i n p o p i n g h o s t 그리고 CANDY 어, 한곡다 했나요? 거의 지금 뭐 잠시만요 Are y o 여기 드릴까요? 네, Love Again? 아니 제가 지금 숫자안 세가지고 아직 못외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r e d r i n g CANDY, 번지, Pop Love Again, p o p i n h o s t 한 곡이 뭘까요? <웃음> 이거 수수께끼네요. 잠시만요. 자, 한 곡이 뭘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팬 여러분들 퀴즈. 올려주세요. 아, 한 곡이 뭘까요? 아. 팬분들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 이거 뭐야?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께 저희가 백현 씨가 선물을 쏩니다. 아, 그렇죠. 예. 아, 언더워터란 언더워터. 아, 혹시 그 곡을 쓰신 분이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웃음> 아, 네. 네, 언더워터. 아, 지은 씨가 아, 먼저 왔습니다. 지은 씨가 왔습니다. 네. 아, 지은 씨 올리세요. 언더워터라고 제일 빨리 발빠르게 올리셨어요. 네네. 대단하시네요. 자, 백현 씨 선물 하나 골라주시죠. 1번부터 25번. 어, 고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예, 예, 나옵니다. 저는 어... 4번 하겠습니다. 4번. 자, 직접 발표해 주시죠. 4번. 왁싱 상품권! 에 하나도 남기지 마세요. 네, 백현 씨가 털 뽑아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은 씨. 언더워터 맞히셨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너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백현주 뒤에 룰렛이 보이시죠? 네네. 제가 이가 돌리실 텐데 룰렛을 직접 돌려서 선택된 노래를 듣게 되는 겁니다. 네네. 일단 이번 백현군의 신곡 타이틀곡인 캔디가 총 6칸이나 있습니다. 6칸 들어가 있어요. 어. 네, 6칸. 아무래도 신곡 홍보를 위해서는 네네. 저희가 최대한 많이 넣어봤고요. 그밖에 콜트의 노래, 저희 노래가 있고요. 네. 노을 노래 역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캔디와 관련된 노래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꽝이 무려 3칸. 세칸이네요 아, 꽝이 나오면 다시 돌리는데 꽝이 세번연속 나오면, 네. 아, 그냥 코너를 마무리하고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어때까지 <웃음> 세번 연달아 나온 팀은 없고, 두 번까지 나온 팀이 있었어요. 오! 예, 예. 에픽하이가 그렇게 됐었거든요. 예. 자, 그대로 그냥 보내드릴 때, 그런 일은 없겠죠. 아, 없을 예. 겁니다. 네. 백현근 목격담, 또 궁금한 점, 디테일한 질문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샵1077. 오시원이 입문자. 메이건. 고릴라는. 의렴. 자,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아, 자, 돌립니다. 백현 씨첫 번째 롤렛! 갑니다! 에이! 자하! 자! 오늘의 백현 씨의 운은 어디까지 이제? 자, 키를 어, 막아서! 자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제발! 들장 미소녀 아, 아, 아. 캔디! 네, 아... 뭐 캔디에 관한 노래 야 이게 아깝게 네. 네, 거의 컬투 노래가 나올 뻔 했다가 아, 아, 아, 아. 지금 컬투 노래 사황 우리 백현의 캔디 사이에 들장 미소녀 캔디를 뽑으셨어요 한 칸만 더 갔어도 백현의 캔디가 오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네, 네. 일단 들장미 소녀 캔디 노래 1절 듣겠습니다. 네. <웃음> 아 우리가 아는 그 캔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누가 불렀지? 들장미 소녀가 부른 거 아닐까요? 소녀 같지는 않아요. 아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웃음> 음. <웃음> 자, 어, 뮤직비디오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이제 네. 네.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는 음. 어, 롱테이크로 이제 가려고 오. 했었어요. 일, 뭐 일절 정도는 이제 롱테이크로 가려고 자, 했었는데 그렇겠네요. 약간 루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어 지금 이제 컷 컷으로 이제 편집을 해놨고요. 네. 어 뭔가 내용은 약간 지금 친구들끼리 이제 댄서분들도 이번에 저희랑 이제 저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같은 크루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아, 친구처럼 보였으면 좋겠다해서 약간 좀 편안하고 친구들끼리 놀고 뭐 이렇게 재밌게 즐기는 그런 느낌의 어 뮤직비디오를 아, 좀 담았어요. 그렇구나. 기대됩니다. 보셨어요? 아뭐 엄청 봤죠. 어. 왜냐면 커버를 하려면 계속 보고 계속 익히고 아... 그 장소도 저는 비슷한 곳을 또 찾거든요. 어, 맞아요? 그냥 오... 그냥 어떤 방에서 노래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오... 곡에 따라서 분위기를 다 오, 제가 네. 야... 해요. 근데 와뮤직비디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아... 특히 그 댄서분들하고 마주 보면서 이렇게 춤추는 거 있어요. 오... 그때 백현 씨의 얼굴 샷이 딱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음... 아, 그때 되게 괜찮은 매력적인 <웃음> 컷이 있어요. 오, 한번 이렇게 감사합니다. 딱 쳐다보면서 하는 그 컷인데, 예. 어, 그런 표정, 와, 정말 예. 너무 신기해요. 그. 와, 더 기대됩니다. 어, 안보신 안 분들 꼭 네. 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우리 925립니까? 백현 씨가. 백현이가 캔디 챌린지를 해줬으면 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리고 춤을 못 춰도 캔디 챌린지에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연습하는 중이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어, 캔디 챌린지가 있어요? 네 약간 저 이제 그 후렴구 부분에 네. 따라할 수 있게끔 하는 약간 율동같은 느낌이긴 한데 많이들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어,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서 지금 보는 라디오에 찍어갖고 우리가 챌린지를 한번 해보면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약미해아닌가요 <웃음> <웃음> 어,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어,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Got me feeling like pop, rock, strawberry 고개를 숙였다가 왼쪽으로 돌리시고 왼쪽을 보시고 오른쪽인데 그쪽은? 아 오른쪽을! <웃음> 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 보시는 분들이 <웃음> 아예예예 예, 예. 아, 예. 오른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두번 두드리시면 돼요 아두번 이렇게 두드리고? 네. 이렇게 두드리고 어.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아 그래 그래, 그래. 네. 이렇게 두번 셋, 넷, 다나 셋, 넷, 네. 숙이시고 오른쪽 보시고 두번 두드리시면 돼요. 어두 번. 오빠 <웃음> 그러네요 네? 네, 네. 이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네. 여기만 노래 한번 해볼까요? 아, 여기. 네. 네. g me feeling like pop s strawberry, bubble gum, 머니 주머니, 수어? 저게 야,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어렵네. 네, 어렵다고 어, 많이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예,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챌린지. 네. 예. 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지금 고장나요. <웃음> 제가 지금 그러니까. 받았어요. 아, 네. 4325님, 백현님. 2013년, 2013년쯤에 부천에 한 당구장을 들어가다가 누군지 모르고 마주쳤는데 당구장 사장님이 방금 내려간 사람 엑소의 백현이라고 하셨어요. 오. 당구 치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하셨네 어, 예전에 되게 많이 쳤어요. 멤버들 사이에서 좀 붐이 이렇게 일어나서, 아, 막 영상도 진짜 많이 보고 <웃음> 어, 어. 따라해보고, 그리고 막 가서 그냥 진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허공에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연습한다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쳐요? 포켓볼을 주로? 아니, 아니요, 4구, 4구, 아니요. 사구 아니 지금 사구에서 삼구로 넘어가는 시기에 아, 쿠션으로 이제, 넘어갈 때 네, 쿠션으로 와. 넘어갈 때쯤 이제 조금 이제. 어. 안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 진짜? 그러면 어느 정도 치겠네? 한 200? 어 4구 정도는 한 150에서 200 정도 어, 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가 딱 재밌을 때야? 네 맞아요 음, 딱좀 쳐요 장도? 저는 40 <웃음> <웃음> 그런거는 그런 없나? 없나요? 네, 저는 당구 못 쳐요 <웃음> <웃음> 자 문자 하나 읽어주시죠 3437님 고일 우리 딸 백현 광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학교 갔는데 집에 오면 다시 듣기로 들려줘야겠어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엑소 콘서트도 갔고 아침에 안 일어나면 백현이다 하면 벌떡 일어나요 우와, 알람이네 알람 자자 이번에는 반드시 어, 캔디가 나왔으면 캔디가 하나 바...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아하, 잡아 잡아. 헤이 헤이. 잡아라 잡아라. 쉿해. 아. 아라 아! 아! 아니, 아니 나는또 들짝 미소녀 캔디가 나오잖아. 맞아요. 아, <웃음> 깜짝기그어 와! 깜짝 놀랐어. 와, 와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네. 나왔다. 와! 야. <웃음> 자.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조현진 씨. 백현오빠저 시험 1분 만에 다 찍고 오빠 보러 왔어요. 음, 오빠 핑계 대면서. <웃음> 네. <웃음> 찍고나 왔다고 얘기하는 네네네. 거예요. <웃음> 오빠 핑계예요, 지금. 아, 어, 그러네. 예, 2 8 0 2 백현 씨빛 전능력 갖고 있는데 <웃음> 일상생활에서 전능력 <웃음> 써본 적이 있어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네, 그래요. 예. 처음에 처음에 나왔을 때다 전능력이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좀 이제 그.. 항마력이 좀 높을 때여가지 <웃음> 네. 빛이 어디서 나가나요? 눈에서 나가요 어? 그때 그 소개 한번 해보세요, 그때 소개 데뷔 초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빛이 이제.. 손에서 나가는.. <웃음> 그런 역아이언맨이 <역할>. <웃음> 네, 약간 그 뮤직비디오에서 약간 이렇게 손에서 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약간.. 저는 꽤 멋있다고 라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보잖아요 아.. 어떻게.. 했을, <웃음>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저는 아 저번에 컬투쇼에서 예전에 처음나왔고 네. 자기가 가진 능력을 소개할 때 나요. 네네네. 뭐 저희 막 안녕하세요 뭐 엑소에서 빛을 담당하고 있는 백현입니다 이러면서 막막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웃음> 아. 자 그럼 빛을 담당하는 백현의 캔디는 2부에서 시작과 동시에 한번 노래를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궁금한 점 목격담들 많이 올려주시고요 2부에 먼저 넘어가 있을게요 컬트쇼 m going to go 우리 백현 씨와 함께 s 부 i 부 g 열어봅니다. 예! Yeah! 자, 이제 캔디 후원 h o 노래를 좀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o yeah. 그 부분 나올 때 살짝 u 리 e I'm g o 이 n g to go to the house. i s <laughs> o 진짜 말씀하신 어, 그대로네요 뮤직비디오도 보니까 아, 네. 와, 근데 그 친구들끼리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뮤직비디오가 영상미도 너무 좋은데 음. 또그 백현씨 평소에 이렇게 무대에서 서는 그런 옷 느낌이 어, 아니라 어, 어. 편안하면서도 되게 센스있는 그러니까, 옷이잖아요 아, 아, 네. 편안하게도 볼수 있고 네.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현승원씨 어, 제가 좀 따라 하겠는데 챌린지를 예, 태균님은 영구 띠리리리리리 하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현승원님 당신은 잘합니까? <웃음> 당신 하는거좀 보고 싶네요. 파리 아 <웃음> 6구님께서세분 쪼르륵 일어나서 뭐 하세요? 369 게임 하시는 거? 369. 369. 아, 3 6구 아, 게임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아 네. 네, 인간사탕님이 셋이 같이 같은 춤 추고 있는 거 맞나요? <웃음> 아니, 같은 춤을 추고 있는 거 맞고요. 출력을 노력한 것입니다. 아, 저희가 많이, 네, 많이 부족합니다. 노청 씨. 어 태견 태견 DJ는 경운기를 돌리는 거야. <웃음> 이거 이거 네, 운전하는 걸로 알려 줬는데. 네 네. 아, 저는 경운기로 보였군요. 어... 뭘 운전하셨나요? 저는 자전거 7바퀴를 돌렸어요. <웃음> <웃음> 와. 이게 정민용 씨가 궁금하셨나요? 본인이 네. 찍은 뮤비 보면 어떤 기분인가요? 하셨네요. 어, 약간 저는 이제 마지막 파이널 버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 그 전에 계속 편집에 대해서 저도 좀 이런 부분에는 좀 다른 컷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어. 이제 의견을 좀 내는 편인데 음. 그러면서 이제 아 마지막 후반까지는 저희 저희가 이게 25일날 6시에 공개가 되는 건데 한 4시, 5시까지 계속! 계속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버전을 못 보고 제가 6시에 아 시간 딱 맞춰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조마조마하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음 네. 만족스러우신 게딱 맞은 때는 볼 때요?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어. 아주. 여자로 뮤직비디오 찍을 때언날 네. 가서 리허설도 하시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네. 맞아요. 와. 일단 동선도 동선인데 이번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뭔가 좀그 바이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 제작진 분들이랑 같이 네네. 좀 이제 스태프 분들이랑 합을 좀 맞추기 위해서 좀 가서 이제 뮤직비디오 <웃음> 완성도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아, 이 없어요. 늘도 이렇게 뮤직비디오 찍을 때 전날 가서 이렇게 벼선하나요? 아니, 저희 집에 있어요. 아. 네. <웃음> 배우들이 알아서 해 주시거든요. <웃음> 아, 아예 안 나오는구나. <웃음> 저희들은 나오면 망해요. <웃음> 얼굴이 안 나와야 돼. <웃음> 예, 예, 예. 아, 맞아. 그랬었어. 우리도 네네. 예전에 컬트 왜 우리가 나갔을까에 <웃음> 예, 예,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게 <웃음> 아닙니다. 자, 어 9916님 백현 목격담은 아니고 백현 강아지 목룡이 부천 중동에 있는 애견 카페에서 봤어요. 어 연예인 본 기분이에요. 완전 귀여웠어요. 잘 있어요, 목룡이? 네. 네, 잘 있습니다. 아마 애견 카페에 있을 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시골에 아 가시거나 네, 좀 맡겨놨을 네, 때 같이 네, 좀 그렇게 하실. 된것 같은데 막목령이 그래서 사진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네, 알아보고? 네 알아보고 아 그거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 강아지만 보고 어떻게 알아보지? 그러니까요 써었나뭐 그러니까 어, 백견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근데 어떻게 알아보지 근데 강아지도요 들이 대단하다 자세히 보면요 달라요? 조금씩 조금씩 같은 종이여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약간... 너도 약간 개상이다 <웃음> <웃음> 저도 약간 개상이구아그래요 <웃음> 아, 아, 그래. 아, 네. 네. 약간... 진돗개? 몇개 종류는 아닌 것같아요 뭐... 퍼그! 퍼그요? 그렇게 생겼나? <웃음> 어, 퍼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더 약간 치아와느낌얼로 치아한가요? 아 <웃음> <웃음> 지랄 같다는 거아요아니 <건? 웃음> <아니야. 웃음> 자, 문자 하나씩 읽어주시죠. 9256 님께서 백현이 에어프라이어 샀다고 했는데 야구볼 과자랑 고구마 말고 해먹은 음식이 있나요? 아니면 해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을까요? 음... 어 최근에 제가 또 에어프라이어를 어, 사가지고 구매 했어요. 어막 이것저것 해먹으려고 하는데 군만두 이제 만두 군만두 네 그거 해가지고 아, 맛있지 맛있지 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한 열다섯 개 먹은 거 같아 <웃음> 와그 계속 물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아요 야 아, 군만두 열다섯 개와 정말 어. 많이 드신 건데 어네자 삼팔사오님 요즘은 노래방 못 가겠지만 백현 씨는 노래방 갔을 때 백현 씨 솔로곡이나 엑소 노래 혹시 부르나요 하셨네요 아니요 남의 노래 부르게 돼요 아, 그래요 네 커버곡 뭐 애창곡 같은 거 부르게 되는데 네 약간 뭐 불러요 백현 씨는 저는 좀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노을 선배님 노래를 일단 되게 많이 부르고요. 아, <목소리도> 너무 고마워요. 정말. 어떤 노래? 노을 노래 중에 어떤 청혼 거예요? 많이 부르고요. 아 진짜 고맙네요. 아 너무 고마워요. 네, 얼굴에 네. I'm a k e g o n cry. 행복만 줄게요. 저는 FULL LIFE 좋아하는데. 노래. 아 진짜요? 네. 아그 노래 너무 좋아요. 그좀 해봐. 엑소 노래. 네. 엑소 노래. 응. 네, full life. 아,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u want n e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있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i i I a a d 맨날 발라드만 불러 제끼는 그런 <웃음> 달증을 <웃음> 네. 어, 어, 우리 어. 엑소 노래로 달래주시 어, 그럼요, 엄청 달래 봤습니다. 아. 원 조금만 들려주시면안 돼요? 네. 어.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고개를 들어봐요 이제 <웃음> 웃어봐요 야 오! 좋아 좋아? 너무 좋다 <웃음> 야. 너무 좋아. 그리고 약간 창법이 굉장히 남자다운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확 에너지를 이렇게 감사합니다. 끄집어내서 아, 네. 쫙 뻗으니까 너무 멋있네요. 자 <웃음> 3313님 백현씨 하나 아, 직접 어. 읽으면 좀그럴까 제가 읽을게요. 어, 네. 예, 예. 어, 백현씨한테 고마웠던 일이에요. 3313님 콘서트 갔을 때 코피가 터졌었는데 어. 앞에서 챙겨주고 물 마시라고 해주고 코피 터졌다면서 장난도 쳐줘서 잘 버틴 것 같아요. 덕분에 고마웠다고 헐시오 문자를 빌려 말합니다. 어... 고마워요 하셨네요. 어, 어, 기억 이거, 날 거, 네, 기억 날것 같아. 어, 기억까지 나. 네. 오, 지금 백현 씨를 네. 보고 코피가 터진 거예요. 아, 근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막뭐 장난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참... 너무 막 당황하시고 좀막 어. 안정시키는, 좀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을 것 어. 같아가지고 막 오, 장난쳤던 잘하셨나. 것 같은데, 야. 아 감사합니다. 그 무대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럼요. 대처를 잘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 골로. 선물 하 골라 주세요. 네. 1번부터 25번까지요. 네네네. <웃음> 아까서 4번 골랐 <골랐어요. 웃음> 이분도 4번 드릴게요. 와싱! 장군! 한올도 남기지 않을 거예요. <웃음> 더정확히 기억한다 이제. 네네네. 와, 백현이내 털까지 뽑아줬어 <웃음> 자4오 아, 이거 하나 읽어주시죠 백현. 네 4558님이 백현씨 저 사실 달해연인보부경심녀 이번에 음. 다시 보기로 처음 봤어요 어. 거기서 왕은이 너무 취저여서 취향저격이어서 찾아봤더니 백현씨더라고요 그때부터 완전 광팬됐잖아요 나온거 다 찾아보고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라고 아, 보내주셨습니다 달해연인보부경심녀이 네. 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저 왕은이라는 캐릭터였는데 음. 어 막내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그 막내 같은 이미지에 음, 약간 음. 철부지의 장난감 좋아하고 음. 네 거기서 이제 해수라는 뭐 뭐지 아이유 씨를 네. 이제 어. 사랑하는 사랑하다가 이제 차이는 아. 그런 역할인데 아, 너무 전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연기 재밌어요 그죠? 네 연기 재밌더라고요 언제 또 연기하는 모습을 볼수 있냐고 팬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지금. 어, 일단은 제가 좀 이제 여유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겨야 네. 좀 네. 나중에 한 서른 살좀 넘어서가 음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음 있습니다. 아직도 창창하잖아요. 나이가 아직도 아직도 서른이 안 넘었어요. 그럼요. 아직도 어린.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요. <웃음> <웃음> 자 룰렛 한번 더, 더 돌려볼까요? 네. 아 한번 더나오면 좋겠다. 더나오면 좋겠다. 더 나. 아, 더 나. 더 나. 더 나. 더 나. 어, 예. 더 나. 더 나. 더 나. 더 아, 나. 더 나. 더 나. 더 나. 한번더 나왔어! 또 나왔어! 우와 대박! 또 나오면 또 듣습니다! 아 근데 너무 질려 하실까봐 아니에요. 예, 이거 세 번, 네 번까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예, 예. 그릇으로 좋아요! 심지어 김영철 씨는 따르릉을 여기서 세 번이나 라이브로 <웃음> <하고 웃음> 짜증나 죽겠어요지고어 <웃음> 많이 피곤하셨겠는데 자, 자 라마라는 아이디로 여기에 캐, 여기에? 어, 캐나다에서 왔다! 바겨나 사랑해! 외국인 같아요 제가 네, 네, 네, 네. 라마라는 분이 네. 진짜 라마는 아니겠죠? <웃음> 라마 우리 분에게 네. 한번 영어로 한번 인사 가능한가요? 땡큐! 아 땡큐! 땡큐 라마! 아 원어민인 줄 알았어 네. 구이 오류 님께서 백현 컴백하기 전에 부천 PC방에서 봤어요. 아, 사인해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 게임에 너무 집중해서 아, 그냥 보고. 아, 어, 이거 진짜 현실 목격담입니다 <웃음> 네, 네, 맞습니다. 부천에는 어떤 일로 가셨죠? 제 고향이어 가지고. 아, 그렇구나. 또제 친구들이랑 되게 네. 뭐 아, 노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 네, 친구들을 한테니? 보러 갔다가 또 게임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치. PC방에 갔었는데 또 알아보셨나요? 아, 네. 네. 아니, 음. 모자를 써도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그럼 그럼. 어 수가 없어요. 자, 360 하나님. 제가 백현 오빠 보러 콘서트 너무 가고 싶어서 엄마한테 나 전교 20등 안에 들면 보내줘 라고 당부하고, 전교 19등에서 당당히 콘서트 갔다 왔어요. 대박. 백현 오빠 너무 보고 싶어서 공부도 하고 지금은 외고 들어갔어요. 와, 외고 들어가면 어. 너무 잘하는 데 백현 오빠 너무 고마워요. 공부를 하는 이유네요, 이유. 네. 백현 씨가. 와, 선물 하나 주십시오. 대박인데? 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 다른 거 드리겠습니다. 몇 번이요? 저는... 14번. 14번은요. 외식, 상품. 외식 상품권! 아 어, 딱 좋네요. 외식. 이제. 외식 좋아요. 외식. 네. 네. 아니,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정말. 그럼요. 네. 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빠가 한 영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래 듣는다고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음. 오히려 더 성적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채원윤이라는 분이 여기는 uh, 시드니에요 하셨네요. 네. 어, 영어로 이, 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은 한국 분같은데 <웃음> 네, 이름은 채원윤, 그런데 예, 네. 예, 예. 약간 땡큐 말고 다른 영어로 인사해 달라 그러네요. Love you, <웃음>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 자 김경미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4년 전 서울 여행 갔다가 압구정에서 백현 님과 세훈 님 쇼핑하는 거 봤어요. 오호. 서울에 살면 연예인 진짜 보는구나 하고 신기했어요. 진짜 얼굴이 작으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얼굴 거의 소멸 직전입니다. 예, 진짜. 자 선물도 이분도 한번 드릴까요, 김경미 씨도. 네. 네. 오늘 쭉쭉 싸주세요, 백현 씨. 대한 음... 25번이에요. 25번은요? 우와! 백화점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오늘 상품권을 엄청 드리네요. 네, 예, 상품권이에요. 대부분 상품권이니까 네. 쭉쭉 쏴주시면 계속. 황선민 씨, 사연 보내신 분들 뒷번호가 다 9256이네? 왜 같은 번호죠? 하셨는데 아, 이분이 많이 보내시는 거죠? 어, 이게 다 뒷번호가 다 이렇게... 아, 어? 다 다른 분들이구나. 아, 네. 다른 분들인데 9256이 많은 거예요? 제가 92년 5월 6일 생이어가지고 아, 대박! 팬들 분이구나, 다. 그러니까 네. 중간에 그 번호는 다 다르, 달라도 끝번호는 9, 5, 6, 으로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네 자리만 읽어드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 백현 씨 팬들이에요, 대박이다. 팬들. 팬들이에요, 진짜. 네. 자, 저는 와, 공, 이거 엄청난 사랑인데. 저는 0916입니다. <웃음> <그래서> 얘기해 줘야지, <웃음> 그수 있으니까. 아, 너무. <웃음> 자어 이거 아 이거 네9256 님께서 네 계속 네 사실 백현이는 집돌이랑 목격담이 다른 멤버들보다 현재의 적어요. 음. 백현이를 길에서 목격하시는 분들은 그날 복권 사셔야 됩니다. Yeah. 아네 맞아요. 집돌이 아, 집돌이? 왜, 집돌이? 네, 집 아니면 좀 레슨 받거나 밖에 나가는 일은 거의 레슨밖에 없어요. 아 진짜. 예 네. 가수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지금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네단하신 네. 거예요, 네, 노력파예요, 노력파. 아, 아니 그럼 뭐 게임 말고 좋아하는 취미 뭐 운동이나 이런 거는 있어요? 원래는 이제 PT를 했어. 아. 어, PT를 하면서 이제 좀 같이 연습이랑 병행하기좀 힘들더라고, 체력적으로. 어, 그래서, 네, PT는 안 하고, PT는 그냥 지안 하고. 취미로 와. 게임만. 게임만. 네. 좋아요. 자 구이오륙님 또 구이오륙이에요. 도대체 몇 명이 구이오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웃음> 아, 다음 달 시험 앞두고 있는 2년차 공시생입니다. 백현 오빠 나온다고 해서 허겁지겁 인강 끄고 보라 보고 있어요. 진짜 행복하네요. 오빠 보고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다른 구이오륙님께 기를 한번 쏴주시죠.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어.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사랑합니다. 어,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합격해 선물까지 줘. 선물까지. 선물이요 몇번몇번 4번이요 4번 왁싱! 아 빨리 빨리 빨리 왁싱 상품권 일부러 4번을 떠줬어 3번이나 아, 정신 차리라고 예 네, 집중하라고. 아니 이거, 그, 이거는 이거 거의 뭐 다리 한 번, 뭐 겨드랑이 한번다 네. 예.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럼요. 그럼요. 자 일단 광고 먼저 듣고 와서 나중에 네네. 또 만나보도록 하죠. 컬투시자 아, 4863님이 <목소리> 오빠 내 통장 비번, 카드 비번도 9256이야. 다 가져가. 이걸 또 비, 비번을 공개하셨네요. <웃음> 어, 비번을 공개하셨어요. 네. 어 미국에서도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정아은 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미국에서 안 자고 새벽에 오빠 보고 있어요. 오빠 덕에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 갔습니다. 야 대박이네. 졸업하고 한국가서 개업하면 우리 병원 꼭 와주세요. 의사편이야. 대박. 오. 꼭 가도록 할게요. 예. 아니 우리 백현 씨를 좋아하면 다들 이렇게 공부가 더 잘하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네. 진짜 멋진 선한 영 형님. 인사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 어, 너무 즐거웠고요. 네, 또 저희... 컬투쇼 이렇게 나오면은 항상 이제 목격담이나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우두타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는좀 많이 돌아다니도록 할 테니까. <웃음> 돌아다니면서 너무 즐거워집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그 마스크랑 좀더잘 씻으면서 상황이 끝나면 네, 예. 이상이 끝나면 잘 돌아다닐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 캔디 많이 들어주시고 컬투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백현의 캔디 한번 더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s 니가 s 니